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절도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절도죄보다 사기 범죄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불명해지만 대한민국은 OECD 국가에서도 사기 범죄율이 1위인 국가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IQ가 높은 민족이라 그런 걸까요?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나 메일을 이용한 소액결제 사기, 사기를 방어하고자 많은 정파인들이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그 수법이 많이 공유가 되었지만 그보다 한수 빠르게 사파인 사자들의 수법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자들이 한번 그 스킬을 써줘야 그때서야 그 수법이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 되었을까요?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네티즌과 언론사의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기범죄에 대한 손방망이 처벌, 추징금을 대신할 수 있는 황제노역제도, 피해자 증명 시스템이었죠. 형법에서의 처벌 사실 대한민국의 법이 과거에도 이렇게 가벼운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2005년 6월까지만 거슬러 올라가 봐도 재범 가능성이 있는 상습범과 집단범에 안하여 보호감호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형기를 다마쳐도그 형기보다 많은 기간 동안 2차로 또 다른 보호감호소라는 건물로 이동하여 또다시 감금당해 살아야 하는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도 경제사범과 사기꾼에 대해서는 관대하였죠. 있는 사람한테는 관대해야 콩꼼물이라도 나온다는 생각으로 약하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당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득권층도 말년에 한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러 약하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황제노역제도 2014년 3월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대신 하루 일당 5억짜리 황제노역을 뛰었던 사건. 그후 황제노역이라는 단어를 없애고자 법을 개정하였지만 2018년 주식투자사기꾼 이진 또한 200억 원의 벌금을 돈 없다고 하며 군대 갔다 생각하고 삽질을 좀 하면서 하루 이땅 1,800만 원을 챙겼던 사례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이 바로 경제사범의 전성 선택! 피해자 증명 시스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한다 쳐도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복구가 되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형사공소를 하여 그 사람의 사기범죄를 입증한 뒤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문제는 피해액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거든요 즉 채무자의 처벌과 돈의 변제는 별개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또한 가지 문제점이 바로 사기꾼이 500평짜리 대저택에서 바닥에 장판 대신 100불짜리 지폐를 깔고 하루 세끼 포아그라를 먹고 산다 는들 대한민국 법으로는 그 사람 집 바닥에 깔려있는 그 돈이 바로 내 돈이다 라는 것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만약 여기서 사자가 이 집과 가구는 내가 일해서 번 돈이라고 우기거나 자기 전 재산은 29만원 밖에 없다고 하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자수하여 광명을 안 찾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수 이후 새 출발의 삶보다 현재 도망자의 삶이 더 가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본인의 명예, 자존심, 사랑, 정의, 가족 등 이런 소중한 존재들보다 민영사상 책임이라는 것이 더해진다 해도 본인이 사기친 돈의 가치가 더 크다고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할수 있겠죠. 제 경험이지만 제가 만나보았던 사자들은 대부분 하루하루 불안감에 떨며 살았고 사람들이 많은 시내나 특히 한국인들이 많은 코리아타운 혹은 한인식당에 만 편하게 식사를 하는 사람을 못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자들이 있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지금 행복하세요?